Bye Bye Bye 어떻게 내 맘에 네가 들어오려 해 쉽게 빠질까 봐 위험해 보여 주신말려할때 움직여지지 않아 날 보는 내 시선이 내 몸을 감아 하나로 할게 너와 나이제부터 아무도 풀지 못해 뻔하지 않게 우연같이 만나, baby. 서로에게 누가 들어? 우리 <목소리> 기분은 저 하늘 구름. We n e e moment t i 을보여줘 이미 내 마음은 준비돼 있어. Boy 말했겠니 네 마음 바로 지금. 그래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. All I wanna do. 원한대로 내 대답은 me too 이제부터 널 부르게 해줘 마 y boo All I wanna do